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다리에 충돌하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추락하였다면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09가합 9166-1088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F의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다리 입구에 있는 공터에 주차해 있다가 출발하였고 그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졸음운전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이 사건 다리는 일직선이고 사고 당시 노면 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주간으로서 시야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차량도 없었고 실제로 F는 약 274m 지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며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이 사건 승용차는 갑자기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이 사건 다리에 충돌하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추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졸음운전이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면 사고 직전이나 직후에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추락하였는데 F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 출신으로서 그곳의 지리에 익숙하였던 점. 망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. F는 이 사건 사고 2일 전에 실효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가족과 손상을 찾는 등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이 사건 사고는 VF가 고의로 유발한 사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